<웃음> 안녕하세코상아요 예, 뭐 네, 네. 부르부가여치시오이 어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어, 음. 잠깐만. 응. 방송 중이잖아요. 어? 맞아요. 어 <웃음> 뭐라고 요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에이에이에이 이에이괜이아 괜찮아 박이안이 박쥐 안해 에이 에이에이 에이에이 에이에나에이에나 에이에이 에이에이 에이에이 괜찮아. 이 괜찮아 이 에이에이 에이에이 에이에이 에이에이 에이에이 에이에이 에이에이 에이에이 에이에이 에이에이 에이에이 에이에이 에이에이 에이에이 에이에이 에이에이 에그에그에그고고에이에은 에이에이 에이에이 에이에 양말 편집이긴 한데 부금으로 응. 열심히 부금을 했어 <웃음> 편집하기가 힘들었거든 <웃음> 열심히 했다고 내가 내 근데 나만, 나도 왕내 스스로 한 것도 있지만 은 다른 사람 것까지 열심히 편집을 했어 <웃음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